안녕하세요 블록인포의에나입니다 요새 한참 메인넷 출시다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2018년 3분기 메인넷 출시 예정인 진리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인마켓캡 가셔서 진리카 검색하시면 현재 시가총액 26위로 총 6억 5천만 달러고요 현재 한국거래소 빗썸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약 50% 이상의 볼륨 량을 지니고 있고요 그만큼 한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리카는 샤딩과 PBFT 플러스 POW라는 이 합의 알고리즘 방식을 선택을 해 가지고요 확장성과 그리고 보안성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장성이란 무엇이냐 블록체인이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즉 거래량을 의미를 해요 거래량이 많았을 때 그만큼 그 많은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질리카의 경우 테스트넷을 마쳤고요 4월에 이 테스트넷을 통해서 구현 가능한 질리카의 TPS는 요2488 이고요 비트코인의 경우 평균 3에서 7 TPS 이더리움은 10에서 20 TPS 초당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를 감안하면 지금 상당히 빠른 수준인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질리카에 적용된 샤딩이 뭔지 그리고 PBFT와 POW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 비트코인 이제 이더리움은 직렬 방식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처리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블록에 담기 전에 이 검증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방식으로 샤드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샤딩이란 무엇이냐? 블록체인 시스템 합의에 참가, 네트워크 참가자를 샤드라는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식을 말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거래 하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드들이 이 검증하는 과정을 걸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드 기술을 통해서 노드들을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검증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 그룹 샤드는 거래 1을 검증을 하고 두 번째 샤드는 거래 두 번째 거래를 검증을 하고 세 번째 샤드는 세 번째 거래를 검증하는 이 방식이 아무래도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트에서 이한 명의 직원이 계산을 하다가 직원을 추가로 채용을 해가지고 10명의 직원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속도가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차가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만 평균 값은 10배에 가깝게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확실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샤딩 기술은 보안성 문제를 지니고 있어요. 이 네트워크 참가자가 샤드라는 이제 그룹으로 나눠지니까 이 그룹 하나만 해킹을 하면 되니까 해킹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카가 POW라는 이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요. 샤드의 보안성 문제를 보완시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샤딩은 이해를 했고 PFT와 그리고 POW는 무엇인지 왜질리카는 이런 합의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는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POW, Proof of Work, 즉 작업 증명 기술을 살펴보면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이용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즉컴퓨터에이 연산 값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POW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막 교란을 시켜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이제 시스템을 망치는 이 악의적인 네트워크 참가자가 일정 수 이상의 노드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또 POW를 통해서 노드의 이 신원이 증명이 되면 네트워크 참가자를 자동으로 샤드라는 그룹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진리카 하나의 샤드에는 최소 600개 이상의 노드가 할당이 돼요. 쉽게 말해서 POW는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을 시켜 주고요. 또한 샤딩 기술을 좀더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악의적 네트워크 참가자가 일정 수 이상의 노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진짜 불가능해요 이 컴퓨터가 예를 들어 수만 개, 뭐 수천 개가 필요할 텐데 그만큼의 컴퓨터를 확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리카는 POW로 네트워크 참가자와 자동 샤드를 생성을 시키고요 PBFT라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최종적인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PBFT를 알아야 진리카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PBFT 합의 알고리즘이란 이 대표 노드가 백업 노드라고 불리는 하위 노드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합의가 상사가 되면 이 검증이 완료가 되는 이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PBFT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는 3분의 1 이상의 노드를 점령을 하면요 은 검증을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안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드 간의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이제 결과값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PBFT 특성상 노드의 수가 적어야 효율적인 거예요 노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시간 작업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질리카는 PBFT의 문제, 보안성 그리고 노드 수에 따른 효율성 문제를 보완을 시켰는데요. 그중보안의 문제를 POW를 이용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노드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합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문제는 전자서명으로 해결을 하려 하고 있어요. 이제 왜질리카가 POW, 그리고 PBFT를 선택을 했고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한번더 제가 이제 풀어드리자면 진리카는 이 채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가 자격, 즉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연산 능력 P-O-W가 필요해요. 를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 노드에 참가한 회원들이 자동으로 이제 샤드라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자 그룹에서 채굴을 하게 됩니다. 이 나누어진 그룹에서요. 노드들끼리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검증을 하려 하는데 이제 알고리즘 특성상 참여자가 많아지면 서로 연락하는 비용?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자서명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리카는 18년 3분기에 메인넷 런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과연 메인 이후에 얼마나 높은 TPS를 구현할게 될지는 저도 좀 궁금한데요 만약 질리카가 높은 TPS를 구현한다면 높은 TPS를 필요로 하는 이 D앱들이 플랫폼을 전환할 것이고 질리카의 플랫폼 코인으로 선택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 어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이 진리카가 메인넷이 출시한 후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진리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볼록인포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